만 14세 미만의 범죄가 요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촉법소년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아이고, 아이고. <웃음> <웃음> 할아버지, 뭐시용? 아. 이 할아버지는 말이야 손주들 만난 거 사주려고 야, 박스 줍고 있단다 에 네? 할아버지 박스 주어서돈 벌어요? 어 할아버지가 몸이 시원치 않아서 일자리가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 된단다 아아 어? 아저씨 그런 거 말고 어? 돈줄 테니까 잠배나 좀 셔봐 아이, 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 이런 머리도 머리에 피도안마른게아 뭐야 아. 어? 어 뭐야 아. 미쳤나봐 이 할아버지 아, 아 나중에 아, 동네 사람들 아, 경찰 좀 불러줘요 아. <웃음> 불러봐나 열두 살이라 나 처법 <12살이라>. 소년이니까 <웃음> 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손주들 치킨 사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래? 그만! 그만 o 다 이러다 나 죽네! 방금 전 상황과 같이 최근 촉법 소년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가 된다는 생각에 수많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 요즘 애들은 왜 저러나 몰라. 그러게. 여보, 우리도 괜히 재수 없어서 저런 애들한테 걸리는 거아 n c 야 m e on, come o 야 come on, c 어쨌든 시간 됐다. 나 출근하고 올게. 음, 조심히 갔다 와요. 음. 이 야. 이번에 새로 차, 산 차. 으아. 이 빛깔 좀 봐라. 이것 하고 출근해 볼까? 이 야, 이번에 새로 산 람보르기니. 역시 이걸로 출근할 만 난다니까 막 사람들이 다쳐다보는것 같고 아 진짜 회다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어짜. 야잘 돈다 어? 아우 아우 잠깐만 아이 오늘 우유를 잘못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설설 아프네 어우 이거 어쩌냐 어우 안되겠다 잠깐 저 상가 들어가서 화장실 좀 가야겠다 어우 배가 왜 이렇게 아파? 어우 어우 어이구, 어이야 어이구, 어이구. 어? 첫 차는 람보르기니? 어, 이 빛깔 좀 봐라. 응? 이거 한 번쯤 타보고 싶네. 응? 어? 문이 열리잖아. 앙키모티 어디 한번 운전 좀 해볼까? 아, 맞다. 차 문을 안 잠그고 왔는데 괜찮겠지? 음, 내내내차내 음? 어? 내내 람보르기니가 어디 간 거야? 어? 어 내차 어디 있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뭐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차가 뽑은지일길도안된내 차가? 아, 아, 어어어어어너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 이 녀석이 얄밉게 굴어? 아, 아, 아, 너, 너, 따라와. 아, 너 따라와! 너 따라와! 너 따라와! 아, 아, 차와락 끼지 마세요! 아, 아, 이쳤나봐 저기 얼마짜리인 줄 알고! 경찰서 따라와! 이 녀석 일로와! 일로와!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이! 경찰씨! 야, 이거 지금 빨리 이거 잡아가세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웃음> 아니 글쎄 이 녀석이 내 차를 뽑은 지 일주일도 안된내 람보르기니를 함부로 운전을 해서 박살을 냈다고요 얘 봐봐요 꼬마인데 면허도 없는 애가 내 차를 철도했다고요 근데 음... 네, 문 열어둔 게 잘못 아닌가 앙키모린 <웃음> 아니 이 녀석 반성을 하나도 안해 넌 절대 합의 안 해준다 저기 철장 보이지 철장? 어? 철장에 네가 들어가는 거야 잡았다 요 놈! 어? 말래 <웃음> 선생님? 네 그, 저기 그게요 이 아이는 신분 조회를 해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 뭐여? 뭐여? 뭐여? 14살 미만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습니다 <웃음> 14살 미만 촉법소년 그래도 이 녀석이 제 차례 부셨는데 무슨 처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아저씨? 어, 하지만 법이 그런지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마는 보호자분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맡아주겠습니다. 어 <웃음> 아저씨 까부지 마셔! 저열살촉법소년이에요야그러죠 응? 뭐 어때? 어허. 야골로! 어, 어, 이럴 순 없어! 어, 내 차! 어, 어, 내 차! 아저씨, 어떻게 좀 해보세요! 제보라고요짤 아, 총합니다! 아! 음, 싱싱한 게 아주 많아! 이걸로 해야겠다! 오늘 저녁은 또 무슨 반찬을 해줄까? <웃음> 오징어 삼겹살 무침, 오징어 삼겹살 무침. 나 비켜! 아! 뭐! 아! 아! 아! 아, 어떡해. 오토바이 고장났네. 아, 뭐야, 지금? 아이. 에? 아이, 뭐야, 너는 꼬마 아니야? 아니, 뭐, 꼬마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질주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 사고 날뻔 했잖아! 뭐라는 거야, 아줌마가! <웃음> 아, 아줌마? 아, 응, 그래요, 아줌마! 아줌마, 가만있지 말고, 우리 오토바이 사고 냈으니까, 그거, 돈은 줄 테니까 저기 가서 다시 잠대 좀 사오세요. 응? <웃음> 어? 대답을 안 하시네. 때 한다! 때리려고 한다! 우리 때리려고 야아마 에? 에? 그래... 너혼좀 나자! <웃음> 음, 안 되쥬! 나촉법소년이죠 그런 것도 모르죠 멍청하쥬! 야그러쥬안 기모랭! 뭐? 촉법소년? 후! <웃음> 후! <웃음> <웃음>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12살 미만은 촉법소년이라서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크대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법적인 문제에서는 무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꼬마 녀석들을 참 교육해 주지 나 정말 답답해 고구마 뺏게 <뺄게> 먹은 <S> 것 같다고 여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습니다 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애들도 촉법 소년? 얘들아 너네들도 촉법 소년이니까 너네들이 그 소년들 좀혼좀 좀 내줬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의 부탁이란다 후야! 후야! 후야! 너희들 그런 나쁜 짓 그만두는 게 좋아. 에? 뭐래 멍청해보이는 게?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뭐래 못생긴 게 저리 가서 놀아! 날화하게 하는군. 못찾겠다. 변신이야! 응? 저게 뭐야? 아...아...너 아! 지금 나 때려... 아. 너들왜 가만히 있어? 너무 죽어야지.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아니, 애들이 우리 애들을 때렸다니까 이거 완전 깡패들 아니야... 음, 엄마...하지만 촉법소년들이고, 그리고 대가드님도 몇대 때린 것 같은데 그냥 좋게 좋게 합의하시죠? 하아. 참나 일처리 이렇게 할 거야. 야, 우리도 촉법 소년이니까 까불지 마라. 다음부터 진짜 죽여버린다. 아닛 씨, 에? 응,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시. <목소리> <목소리>